아, 아, 아, 아. 자 앞에 보세요. 앞 보세요. 지금 이제 구분 건물 등기 좀 다르다라고 했었죠. 구분 건물, 구분 건물 한동 건물 전부를 묶어서 표제부 하나를 둔다 그랬어요. 그한 개의 기록이다. 그다음에 101호, 201호, 301호마다 아, 전유마다 분 표제부 갑구 얼굴 누다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할 때는 그 한동 건물 표제부에다가 해당 해당 내가 찍은 500기록에 전유분을 합쳐서 하나의 기록으로 묶어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 좀 특이한 현상이 있다. 이거. 자, 우리 기본서 자 교재를 좀 볼까요? 자, 교재다. 잘 써놨으니까요. 자, 우리 교재. 음. 있냐. 네. 자, 1 7 2페이지 다시. 자, 169페이지. 169페이지 한번 봐요. 169. 자, 16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자, 169페이지 맨 위에. 169. 메뉴에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이라고 써있죠? 네, 그 밑에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특칙이라고 그랬다? 특칙, 특칙. 거기 이제 파란 글씨를 보시면 전부, 전부,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 개,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기록을 두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각각 구분한 각 건물, 각 건물마다, 각 건물마다, 각 건물마다 표제부와 갑구을구를 두고 있다. 됐죠. 네. 전부에 대해서는 한계를 두고 각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얼굴를 두고 있다. 여기 이제 구분 건물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셔서 (178) (178) (178) 자 (178) 페이지 보시면 자 178페이지 오시면 대지권의 등기라고 보이세요? 178페이지 메뉴 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대지권에 관한 등기라고 보이시죠? 네. 대지권의 등기가 두 개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지권 표시. 있죠? 두 개를 합쳐서 대지권의 등기라고 하고요. 178에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대지권이라는 뜻, 뜻, 뜻, 뜻의 등기는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이다. 그렇죠?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표지등기죠. 자, 표제부 갑고 을구, 갑구 을구. 아이고, 파란 글씨 보라니까파란 글씨, 파란 글씨 뭐라고요? 파란 글씨 그래서 대주권의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표지등기부 갑구나 을구에다가 그러니까 등기하게 돼 있다라고 해죠 지금 178일이니까. 음. 자, 그 밑에 분리처분 어쩌고 나오는 건 이제 다음 달로 할 거고요. 자, 또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면. 181페이지, 자, 181페이지, 등기 기록의 보관 증명서 발급 열람 써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되게 좀 이렇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되게 사실적인 거라서 금방 끝났는데, 일단 한장 넘기시면, 1 8 2페이지안가걸 5번. 182페이지 양가로 5번, 자 5번 양가로 5번, 5번에 보시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한동건물표제부와 해당, 보이세요? 와 해당, 와 해당, 와 해당 전유분 기록을 한계 기록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계 기록으로 본다 자, 지금 와 해당 봤죠? 와 해당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자, 등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이 보시면 등기 기록은 연구 보전 뭐 어렵지 않죠 등기는연구 보전 넓은 의미의 등기부를 의미하는 매도공신 이 라는게 있어요 매도공신 그 다음에 폐쇄된 등기부까지 다 포함해서 등기는 다연구의 보전 근데 10년 보존 짜리도 있고 1년 보존 짜리도 있고 5년 보존 짜리도 있어요 근데 딴건안 외우고요 5년 만 외울까요 5년 보존 정보는요자 신청정보 또 신청서 이런 만 신청서 이렇게 붙어있으면 5년이에요 자 신청서 붙으면 5년이에요 자, 181 자, 181. 자, 181페이지 참고 박스 보이세요? 참고 박스. 자, 참고 박스에 보시면 신탁원부 신 공동 담보 목록 공 도면에 도 매매 목록의 매. 자, 다시 신탁원부 신 공동 담보 공 도면에 도 매매 목록의 매. 자,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매도 공시는 연구부전이에요. 등기부니까, 요등기부 등기부. 등기 연구보죠. 그 다음에 5번에 신청, 정보. 그죠? 자, 그 밑에 2번에 등기소에 갖춰둬야 될 장부 보존기간이쫙 있잖아요. 자, 그 중에, 그 중에, 자, 1번과 6번과 7번. 자, 보이세요? 1번, 6번, 7번. 뭐가 보이세요? 신청서. 몇년이요 5년. 됐어요. 예, 네, 뭔가 좀뭐 복잡한 막 처음 보는 장부들이 막 있는데 좀 뭔가 모르게 중요해 보여. 그럼 10년이고요. 뭔가 모르게 좀 잡다 해 보여. 그럼 1년이에요. 그 다음에 신청서가 붙으면 5년이에요. 5년. 등기부는 0구에요. 되게 간단하죠? 예. 네. 지금까지는 보통 5년이 제일 잘나세요 5년. 5년 그러니까 5년 구별하는 거 되게 쉬워요. 신청서 또는 신청정보 이렇게 붙으면 5년입니다. 신청서류 그러안 돼. 신청서류는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그래요. 신청서류 그러안 되고요. 신청서, 신청정보 이렇게 딱 떨어지면 5년. 5년.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자 간단한 구분법 해드렸고요. 자 앞에 보세요. 네. 자 등기부에 대해서 등기부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면 어쩔 수 없이 들고 나옵니다. 나머지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자, 신청서나 부속서류 이건 좀 급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전쟁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불러도 나와요. 근데 조심하실 건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요즘 한참 행하는 공수처나 뭐 안기부나 불러 도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자 누가 불러야 돼요? 법원이 불러야 돼. 근데 등기는 법원이 불러도 안 나와, 그죠? 네, 자, 둘다 전쟁 천재지변은 뭐 똑같고 법원이 불렀을 때 나오네 안나오네 요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81 페이지 위에, 자, 181 페이지 위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자, 파란 글씨 되는 거 보이세요? 파란 글씨 신청서나 그밖에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 촉딱 법관이 발반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때, 요 때는 두분나온다 그죠? 예. 등기는 이것도 안 돼요. 등기는 법원에서 불러도 절대 안 나옵니다. 신청서 부속서류는 법원에서 부르면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예요. 예. 됐고요. 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가 보이세요? 등기 기록. 됐죠? 자, 등기 기록은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맨 앞에 누구든지 있죠? 맨 밑에. 맨 밑에 18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누구든지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등기 기록은 열람 할수 있고요. 증명서 할수 있어요. 열람도 청구할 수 있고, 자, 증명서 발급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자,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열람, 누구든지 증명서.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속서류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원래 안 보여줘. 안 보여주는데, 관계인이 와서 보기만 할게. 거기까지만 해줘요. 증명서는 없어. 원래 안 보여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등기는 원래 보여주는 거야 원래 누구한테는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됐죠? 자, 등기냐, 부속소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일단 등기는 누구나 아시죠? 예, 네, 근데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182페이지 맨 위에, 자, 182페이지 맨 위에, 자, 부속소류 나와있죠? 부속서류 이건 뭐만 돼요? 열락만 돼요. 자, 누구만 돼요? 이에 관계 있는 부분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양가로 4번에, 자, 4번에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 4번에 보이세요? 예. 네. 얘네들도 넓은 의미의 등기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을 해주는데, 그냥은 안 해주고요. 체크를 해야 돼. 체크하면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을 때, 신청한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포함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은 안 나온다. 요것도 해줘라고 체크를 해야 발급을 해주게 됐다. 그죠? 어쨌든 해줄 수는 있어요. 해줄 수 있어요. 매도 공신. 매도 공신. 이것도 등기부에 쓸 건데 따로 빼가지고 별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등기 총론이 나옵니다. 총론. 어, 184페이지 학습 체크 있네요. 그거 좀 볼까요? 184페이지 학습 체크에 매뉴 1번 한번 보세요. 1번, 1번. 184페이지 학습 체크 1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구분 건물 로 등기해야 돼요. 일반 건물로 할수 있어요.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꼭 구분 등기해야 된다그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고요. 어, 그 다음에 3번, 3번, 3번, 3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 한동.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 한동 전체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또 대지권의 뜻의 등기 자 뭐가 들어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왜 표제부 표제부, 표제부. 한동 건물 표제부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죠자 그다음 6번6번6번 음, 6번, 6번 보시면 등기소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는 자 법관이 발반 영장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때 옮길 수 있다 없다 신청서는 옮길 수 있다 없다? 신청서는 옮길 수. 자, 생각해보세요. 신청서는요, 등기관이 작성한 등기부예요 신청인이 작성한 종이에요. 신청인이 작성한 종이지. 그럼 등기부가 중요해, 신청서가 중요해. 이걸 어렵다 그러면 안 돼, 진 예. 등기관이 작성한 공식 장부인 등기부랑, 신청인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써서 낸 신청서랑, 뭐가 더 중요한 거요? 등기부가 중요하지. 그럼 영장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신청서. 그럼 등기부는 영장으로 들고 나올 수가 없지. 그럼 지금 신청서 맞잖아, 신청서. 그럼 영장으로 그죠? 옮길 수 있다, 없다? 신청서라니까 신청서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등기는 안 되고 신청서는 되고. 그럼 신청서 우리가 내면 보관하겠지. 몇 년? 5년, 5년, 5년. 아,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배웠으면. 그것도 우리가 원래는 못 들고 나오는 건데, 법원에서 불렀잖아요. 그럼 나간다고요. 됐죠? 그렇죠? 그래서 6번, 1번이에요. 자, 7번, 제공된, 우리가 낸 신청정보, 몇 년? 5년, 5년, 방금 배웠잖아요. 자, 8번, 8번, 지금 184페이지 8번.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나예요? 이해관계인만요? 누구나, 누구나, 등기, 등기, 등기. 등기는 누구나라고. 등기는 부속소류는, 아이, 그만해. 안해, 안해, 안해 안해, 안해, 안해. 답답해, 안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답답해, 진짜. 안 해. 안 해. 됐어, 요 됐어. 자, 넘어가요. 자, 여 보세요. 등기 총론으로 갑니다. 옆에 페이지. 185페이지. 자, 185페이지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에 자 등기, 게시 방법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신청 등기 있고, 촉탁 등기 있고, 직권, 명령. 그래서 4가지 게시 방법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아, 요거 4가지를 머릿속에 딱 틀을 잡으셔야 돼요. 틀을 잡으셔야 돼요. 요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신청은요. 신청은요. 당사자, 등기 당사자 있잖아요. 자, 당사자가 아, 어디 가세요? 등기소라서 우리 등기 이거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등기해주세요 라고 내는 거예요 신청 그렇죠? 이 당사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이제 관공서라는 거예요 관공서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등기소에다가 왜죠 그렇죠? 우리 등기 좀 해줘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촉탁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청이나 촉탁이 똑같아 근데 누가 하냐만 달라요 일반인들이 하냐 관공서가 하냐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 관공서, 관공서, 국가기관, 그죠 여기 공무원들하고요, 등기공무원들하고요. 자, 친해 안 친해? 친해, 그죠 친하면 뒷골목에서 만나서 어떻게? 쏙닥 속닥속닥, 쏙닥, 그죠 쏙닥 쏙닥 무슨 등기요? 촉탁 등기, 촉탁 등기, 그죠 예, 이래도 못되면 포기할 거 진짜. 예. 자, 일반 당사자가 직접 정식으로 어떻게 해?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촉탁 등기는 신청 등기에 비해서 좀 봐줘요. 많이 봐줘. 우리는 우편으로 신청서 보내면 각하당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들끼리 친하다고 우편으로 촉탁서를 보내요. 또 우리는 등기, 땅문서나 뭐, 인감증명꼭 내야 되잖아요. 근데 촉탁은 그런 거안 내도 그냥 처리해줘. 이제 비슷은 한데 좀 이제 봐준다. 이게 촉탁이에요. 그죠? 근데 직권은 신청 촉탁이 없는데도 등기관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등기소에서 그냥 알아서 착착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자동으로 하는 거. 그직권등기라고 해요. 자 명령 등기는 이제 나중에 이의신청이 나왔을 때만 나옵니다. 이의신청에서 법원이 이거 해드려야 되겠는데 등계 잘못했는데 라고 할때 그때 명령이 잠깐 나옵니다 이건 아주 극히 예외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안할 거예요 어, 나, 나중에 이의신청에서만 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신청, 촉탁, 직원 이거 구별해야 돼 신청, 촉탁, 직원 이거 구분할 수 있죠 신청은 정식으로 신청하는 거고요 자 촉탁은 뒷골목에서 쏙닥쏙닥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청, 촉탁도 없는데 자동으로 하는 게 보다 직권 등기이 알아서 한다. 자, 얘네들 세개는 구분하셔야 돼요, 완전히. 음. 자,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제 신청 얘기만 할 건데, 자, 오늘은 이제 촉탁 직권도 조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중에 지금은 촉탁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촉탁. 촉탁은 뭐 여러 가지 촉탁 등계 예시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 딱 봐도 뭔지 모르게 국가 지자체 보이잖아요. 뭔가 경매, 뭐, 가압류, 뭐, 왠지 법원의 냄새가 나잖아요. 공무원 냄새 나면 그냥 촉탁이 그냥. 그니까 굳이 뭐 딸따 외울 건 아닌데, 냄새 안 나는 게 하나 있어.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들어본 적 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언제 배웠어요? 중개사법에서 배울걸요? 중개 실무에서 안 나와요? 민사특별법에서 나올걸? 안 나와요? 나올걸? 민법도 안 해요? 아직 안 나와? 아직 아, 참 다행이네. <웃음> 자 주택 임대차법. 예, 네, 임차권은 채권인데요. 자 임차권 채권이면 원래 등기가 안 되는 건데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임차인 을 보호해야 되니까 민법에서 민법에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임차권 채권이지만 등기 가능하다 민법 규정. 민법에 특별법이 아니라 민법이 있어. 저 임차권은요 임대인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설마 임대인 임차인 헷갈린 거 아니겠죠? 임대인이 집주인의 임대인이 임대인이 집주인, 임대인, 집주인. 안 되면 뭐야 지금 임대인 집주인이에요. 예. 임차인 이 세준 사람 세준 사람 그죠? 월세를 주고 들어가 살기로 했어. 그럼 채권이야 채권 너나너나 너, 나 관계예요. 제3자 아니야 너나 관계. 너나 관계니까 집주인이 이걸 배신하고 쳐버렸어. 딴 사람을 팔고 그럼 새 집주인이 들어오잖아요. 새 집주인은 자기가 월세 받는 거 아니고 이제 사정 모르고 자기가 집에서 거주하려고 들어왔어 근데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보니까 전소유자랑 계약이 있었던 사람이래 그 누가 더센 거예요? 새 집주인이에요? 임차권자요 뭐라고? 아니 임차인은 월세를 냈겠죠 전 주인한테서 지금 주인한테서 했어 전 주인 그럼 지금 주인한테 내가 살겠다고 말하면 돼안돼안 돼. 안 되지 이게 채권이에요 그 사람과 나가의 관계이지 이집새 집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새집주인난 모른다 나가라 이러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채권이니까 물권자는 누구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 불쌍하잖아 그니까 러 이제 민법에 임차인은 등기할 수 있다 놓은 거요 그럼 만약 임차인이 원래 집주인이랑 얘기하면서 등기해 달라 해가지고 등기부 올려놨으면 새 집주인 들어오면서 봤을까 안 봤을까? 등기 보고 사니까, 오, 어, 임차인인데, 그걸 알고 샀으니까 할말 없잖아. 그러면 그때는 임차인이, 당신 알고 샀잖아. 나못 나가. 라고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지. 뭐, 우길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부에 올려놓고 나못 나가. 이걸 이제 임차권을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민법이 이렇게 딱돼 있으니까 임차인을 위해서 규정을 뒀다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 임차권 등기 할수 있다! 그럼 민법에 써놨어. 그럼 이제 임차인이 민법 공부를 해가지고 임대인한테 민법에 그런 게 있어요. 임차권 등기해 주세요. 집집이 뭐라 그래? 나가. 그러겠지. <웃음> 그러니까 아무리 민법에 규정이 있어도 보호를 못 받는다고. 아, 같이 공동신청을 해야 임차권 등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등기 안 해도 보호해 줄게. 등기 안 해도 임차인을 대학료 줄게라는 법이 뭐예요? 주택임대차 법. 따님 대차는 안 돼. 주택만 돼. 세든 사람들 그죠 주택 토지 임대차는 이거저용이 없어 주택만 주택 임대차가 그죠 임차인이 제일 불쌍하다 이거지 토지 임대차한 사람들은 부자들이야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한 사람들은 등기를 안 해도 그죠 적어도 들어와 살건 아니냐 인도 인도 인도 받고 그죠 주소는 옮겼겠지 전입신고 두 가지만 하면 다음날부터 자동 대항력 준다 등세안 가도 돼 그냥 대항력 준다고 그 그러니까 새집 주인이 들어왔을 때오 살고 있으면 뭐말 못하는 거예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럼 좋은 법이 나쁜 법이요 예? 주택임대차법은 임대인 위한법이 임차인 위한법이요 임차인 좋은 법이 나쁜 법이요 예? 뭐말잘 뭐 못하겠어? 예? 예? 자 이걸 좋다고 하는 사람은 임차인이고요 예, 싫다고 하는 사람은 임대인이요 보통 예. 입장에 따라 달라지더라고 예.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요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예, 등기 없이도 임차인 보호가 되는데 이 법이 들어와 가지고 적어도 임차인들이요 (2년간은) 안 쫓겨나고 버틸 수있게했어요 아무리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음 문제야 (2년이) 끝났대 끝나가지고 이사를 가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 받아서 나가야지 그뭐대학력이 뭐가 없잖아 나갈 거니까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 안 돼요. 안줘안줘왜 그럴까 예 네. 보증금을 안줄때 만약에 이사 가버리면요 애초에 인도 요건이 날라가요 인도 받은 요건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즉시 대항력 날라가 그 나중에 우선변제 받을 권리도 날라가 그러니까 돈못 받았을 때 이사를 못가이 법의 요건을 지키려면 그죠 그래서 이후 종료 이후에 이사는 가야 되겠고 그냥 가면 대항력 깨져서 법적 보호를 못 받고 그럴 때는 에 특별히 이 법을 개정해가지고요 당시 임차인 법원 가서 일러라 판사님한테 가서 일러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 판사님 쎄시니까확 그냥 임차권 확 그냥, 그냥 명령으로 확 그냥, 그냥 명령으로 어떻게 등기하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라 그럼 판사님이 이걸 보고 나서 해줄까 말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님이 야등기가 이거 해드려 라고 뭐한다? 촉탁한다 촉탁한다 뭐라고요? 촉탁한다고 촉탁. 이걸 명령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자, 뭐라고요? 촉탁한다고. 명령 등기는 이신청회서나온다며이신청에서만 자, 여기서 딱 명령이네? 신청이네? 이러면 안 된다고. 자, 무슨 등기라고요? 촉탁. 나머지들은 아니어도 촉탁이야, 그냥. 바, 딱 보면 촉탁이야. 근데 얘는 촉탁이라는 걸 놓친단 말이에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뭐라고요? 촉탁. 촉탁.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사에 쏙탁쏙탁 해가지고 찔러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법원에서 자 등기소에다가 자 촉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촉탁 받아서 이 임차권을 써줘.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이사를 가도 돼. 이사를 가도 등기부에 등기 올려놓고 갔기 때문에 원래 보호받던 게 유지가 쭉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주택 임대자법법 여기서 한줄더 뜹니다. 이제 만약에 만약에 임차인이 임차인이 기간 끝나고 법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보증을 못 받아가지고 임차권을 그냥 명령 좀해서요라고 신청했어.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해드려라고 촉탁을 넣었어. 근데 보니까 집주인이 이 주택에 아예 등기를 안 내놓은 거야. 미등기 주택이야. 자, 우리 미등기 주택. 등기도 안 해놓고 집주인이 임대를 준 거지. 자, 거기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될까 안 될까? 돼야지. 주택임대차 법은 임대인을 위한 거, 임차인을 위한 거. 임차인 위한 건데, 임차인 위한 건데, 미등기라고 적용 안 하면 임차인 보험 못 받잖아. 되세요? 자, 미등기라도 이사람들을 보험해줘야지, 임차인은.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됩니다. 미등기인데, 그럼 임차권 등기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럴 때는 등기관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임대인 등기 보존등기를 열어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죠? 직권. 자, 직권으로 무슨 등기 해준다? 보존등기를 해줘. 아니 문제는 등기를 열어야 뭘 촉, 촉탁을 넣을 거아니오요첫 그러니까 첫 등기 여는 게 뭐라고요? 보존등기 누구 명의로? 집주인 임대인 명임차인있데 아직 안 나왔어 임대인 명의로 그걸 등기관 열어줘요 그리고 나서 얘가 촉탁한 임차권 등기를 또 넣어줘 등기몇개 들어와? 두 개가 들어온다고 하나는 직권으로 들어오고 하나는 촉탁으로 들어오고 이런 원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현어서 예, 지금 예, 자그러면 좀만 더 괜찮아요. 이해 됐고 까먹는 건 제가 알아요. 아니까,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제가 제 공부에 대해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한번 들어가지고 알면, 그거는 비정상이야. 비정상. 뭐, 한번 들고 이해는 됐는데, 뭐, 까먹어. 정상이야, 그게. 정상.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자괴감을 느끼고, 남들은 아는 것 같은데, 남들도 사실 물어보면 몰라. 막, 아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돼 물어보면, 나도 잘 몰라. 그래, 분명히, 100%.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괴감 느끼고 그러지 말고요. 또 듣고 또 듣고 다시 공부하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되게 오래 걸려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잠깐에 한두 번의 설명으로 알겠다 그러면 알겠다고 착각하는 거야. 예, 뭐 수업이 재밌다. 그거는 재밌는 부분만 기억나는 거야. 예, 농담 한 것만 기억나고 뭐 그런 거. 예, 뭐이좀 이렇게 말좀 세게 한거 그런 것만 기억나는 거지. 예, 그, 그걸로는 시험 못 봐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계속 알려면요. 계속 곱씹어야 돼요. 계속 곱씹고, 다시 반복하고, 책 보고, 문제 풀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거기 몇 문제 나오니? 한 문제 나와. 그건 버리겠대. 그 버리면 잡을 게 하나도 없어. 잡을 게 하나도 없어. 다 버렸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로 집을 짓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온다,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알아야 전체 집을 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성실하게 차, 따라가세요. 지금 2월 달이니까 아직 시간 많이니까 아, 그만큼 공부에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 신경 안 쓰고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까먹겠어요? 공부를 복습을 안 했으니까 까먹은 거예요. 그럼 그거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복습할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쌓고 쌓고 쌓다보면 나도 머리가 뭐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럼 그분은 머리가 좀 나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남들보다 나쁜 것 같아 내가.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아, 그럴 수도 있지, 나쁠 수도 있지. 그럼 더 하면 돼.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나는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런 사람 없어. 없으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못 따라가면 또 공부하세요. 좀더 하고. 이제 시간 투자 더 해야 돼. 시간 투자 안 하고 점수가 나온다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다. 예. 자, 그만큼 투자를 하셔야 돼요. 까먹는 정상이 정상. 예. 자, 앞에 보세요. 당사자가 있어요. 아, 매매가 있고요. 자, 권리자, 의무자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등기소에 가는 거지. 너도 신청, 나도 신청. 당사자, 공동, 신청. 신청 등기. 그쵸? 자,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하나 더 그릴게요. 자, 너도 신청, 나도 신청, 공동, 신청. 의무자 걸리자. 됐죠? 예. 근데, 아, 이 와중에, 얘가 의무자인데 얘가 관공서래. 관공서가 당사자로낀 거야. 그 관공서는 친해, 안 친해? 친한 애기를 만나면? 속탁속탁. 그건 촉탁이어, 신청이요 자, 여기, 관공서가 일로 들어온 거예요. 당사자 중 일방의 관공서. 신청의 촉탁이에요. 예? 신탁? 뭐라고? 예? 자, 보세요. 친해, 안 친해? 친해. 자, 국가지 자체가 뭘 때? 권리자일 때. 그죠? 뭐다? 촉탁이다. 자, 국가지 자체가 의무자일 때보다 촉탁이다. 촉탁, 속탁, 촉탁. 속탁. 촉탁이에요, 촉탁, 속탁, 촉탁. 속탁. 탁인데 얘네들은 신청이랑 구조가 같죠? 그러니까 이건 공동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촉탁인데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어려운 거 없죠, 지금. 네. 자, 근데 이거랑 좀 완전 다른 게 있어. 완전 다른 거. 완전 다른 거. 자, 등기소에 너도 신청, 나도 신청, 공동 신청. 똑같잖아요. 의무자 관리자. 그죠? 근데 얘가 이거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줘. 이게안 해줘. 요 그러면 공동 신청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단독 신청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혼자 가면 안 믿지. 그래서 어디 가서? 법원 가서. 법원 가서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이 야 이행하라 라고 판결물 문 줘. 그러면 이겼지. 그럼 이기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렇게 돼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공동인데 상대방 협조가 없으면 뭘 받아와라? 판결을 받아와라. 그러면 단독으로 바뀐다. 자 공동 신청은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청,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신청, 그죠 근데 문제는 소송에서 이겨서 승소할 때까지 금방 끝나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요 그래서 오래 걸릴 때를 대비해서 판사님한테 자, 가처분, 가처분, 가처분 신청을 한다. 가처분 신청을 누가한테요?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을 해. 그래서 판사님이 이 임시처분을 받아 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 결론은 올해 이따가 나니까 임시적으로 이 녀석이 딴데못 팔게 잡아주세요.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디 가세요? 법원 가세요. 그래서 판사님이 야 필요 없어 그럼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법원에 가서 판사님을 만날 때는 그죠. 법적 거리를 따져야 돼요. 굽신굽신해야 돼요. 굽신굽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절대로 공부 좀 했다고 판사님한테 잘난 척하면 죽습니다 예 절대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리 잘났어도 뭐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 섰을 때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예, 여러분 생활이세요 이걸 기억하시면 여러분 평생에 큰 구원 한번 받을 거야 분명히 예 장담할 수 있어요 예 절대로 안서가면안돼 그런 데 그런 데 가가지고 예 굽신굽신 해야 돼요 판사는 대통령보다 훨씬 높아요. 신이 야신내 사건의 신이에요. 누구도 못 건드려 되게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아는 척하고 잘라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야 돼. 만약에 판사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야 가처분 결정 내려줬어. 처분 금지 가처분 해줬으면 그죠? 그럼 기분이 좋아 나빠. 너무 신나, 너무 신나 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관 가처분 등기 좀 해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네? 각하 됩니다. 각하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자, 이거는 가처분 등기는 이렇게 찔러 줍니다. 자, 여기 찔러 주면 뭐예요? 촉탁 촉탁, 촉탁이라고. 자, 뭐라고요? 가처분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촉탁으로 해준다 말이죠. 자, 여기서 가처분 신청은 가능해요. 어디 가서 법원 가서, 그죠? 법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처음에 안 나와요. 자, 이것 헷갈리기를 하려고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를 신청. 이러면 안 돼. 가처분 신청은 법원 가서 되겠지. 가처분 등기 신청 이러면 안 된다고. 자,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건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 촉탁으로만 해야 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꼭 찔러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 꼭 찔러서 처리해야 되는 거를 신청으로 한번 건다각하나 근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일방 당사자가 관공서에 꿰죠? 자, 촉탁인데 공동 신청으로 할 수도 있다. 자,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구분. 여기서 하나만 더. 그래서, 가처분 쪽탁이 들어왔어. 쪽탁 들어와가지고, 자, 이 등기부에, 자, 1번 A명이었는데, 2번 B가 가처분을 건다라고 등기가 들어온다고. 됐죠? 그렇죠? 자, 그룹은 제3자한테 넘길 수 있다, 없다? 있어. 있어. 그래서, 3번 C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임시처분이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얘가 소송에 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등기가는그 다음 등기를 일단은 받아준다그 가처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무료특강으로 지난번에 해서 한번 했었던 기억이 저만 나는군요. 네, 하여튼 네. 무료특강으로 혹시 또 이거 모르실까 봐 가등기 하고요. 가처분등기 하고요. 요거두 개를 구분해야 을 되거든요. 달라 달라. 가등기랑 가처분등기 달라.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강의를 제가 한세시간 분량으로 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다볼수 있어. 다볼수 있어요. 돈안 내도 돼. 네. 그다음에 이제 가등기만 따로 기출문제까지 다 분석해서 두 시간째를 또 올려놨어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하면 총 다섯 총 시간짜리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료, 무료, 무료. 다 보라고 좀 제발 보고 이상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올려놨으니까 그렇죠? 꼭 봐주세요. 네. 제 유튜브 채널 열공시 TV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네, 지금 제 구독자가 한 1500명 정도 되고 이제 1000명이 넘어야 이게 돈이 된대요. 유튜브 에 돈이 된대요. 그래서 1500명이 됐어. 그래가지고 돈이 될줄 알았더니 플레이 타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되는데 아직 3000이 좀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이제 켜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켜놓고 아, 주무시면 네, 저한테 예, 도움이 되니까 켜놓고 5시 가니까 켜놓고 주무시면 되겠죠? 예. 아니 밤에 잠안올때 있잖아 요왜잠잘 잘 온다 이거 켜놓으면 예, 그래서 <웃음> <웃음> 켜놓고 주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처분 등기의 설명을 이렇게 다,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신청 등기다, 촉탁 등기다, 촉탁 등기다 그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요 이 집을 등기를 안 해놨대 아예 등기부 자체가 없대. 그러면 가처분 촉탁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아예 미등기였대, 얘가, 애초에, 애초에, 애초에 등기를 안 해놓고, 나쁜 놈이었지, 이제. 등기도 안 하고 막 판다고 뻥치고 막 이런 거지. 그 얘가 소송해서 막 가처분 촉탁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요거, 요거, 자, 촉탁 등기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때는 특별히 등기법에서 A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래 A가 본인이 단독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등기관이 알아서 어떻게 직권 보존 등기를 열어주게 있어요. 열어져 버리고 촉탁된 가처분을 바로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촉탁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게 들어오면 등기관이 어떻게 네, 직권으로 보존 등기 열고 그 가압류 가처분 등기 넣어주게 돼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그럼 네, 그렇죠. 이제 교재 봅시다. 철 교재 180 7페이지 메뉴 자 187페이지 메뉴에 자, 187페이지 메뉴에 촉탁등기 써져 있죠? 거기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인 경우 촉탁등기 써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일때 등기 권리자일 때 그래도 의무자 승낙 정도는 받아야 돼요. 의무자 승낙을 받아서 뭘로 간다? 촉탁 촉탁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일때 등기 의무자 그죠? 이때는 국가자체는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서 지체 없이 또 촉탁합니다 둘다 촉탁인데 그 밑에 3번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촉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촉탁으로 하지 않고 공동신청이 가능하다 그 예. 다음 그 밑에 본권력 주체로서 예. 관공서 촉탁을 꼭 찔러줘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또 임차권 등기명 이런 것들 다 촉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촉탁 등기는 특징이 좀 봐주는 게 있어요 자 신청은 우편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촉탁은 우편으로 된다 그랬죠 우편, 촉탁 그 밑에 등기필정보 우리 땅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안내도 해줘 얘네들끼리는 안내도 해주고요 넘겨보시면 인감증명도 안내도 그냥 해준다 인감증명 안내도 해주고 뭐 주소증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또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도 안 해줍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등기필 딱 무슨 필요 없거든요 국가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작성 통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다 촉탁이다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를 써놨죠 네. 일단 가압류는요 자세히는 출제가 잘안 되고요 거기 예시를 좀 보시면 채권자 송다인이라고 보이세요? 채권자 송다인. 그죠? 예. 네, 자, 채권자 송다인이요. 돈을 얼마 꺼준 거예요? 4천만. 4천만 원 받으려고 미리 임시로 잡아 놓는 거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가압류는 자, 딴건 필요 없고 이렇게 청구 금액이 써 있다. 청구금액, 그 위에 청구금액 굵은 글씨로 조금 해놨죠? 청구금액. 청구금액, 가압류에는 청구금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집으면, 가처분에는 청구금액이 안써 있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191페이지에, 자, 191페이지에 소유권 보존등기로 누가 되어 있어요? 유재석이죠, 유재석. 유재석 찾았어요? 유재석. 유재석을, 유재석을 붙잡고 들어온 게, 자, 채권자 박명수입니다. 자, 박명수가 가처분 잡았죠? 이번에. 네. 그럼 여기서 박명수의 가처분 권리 등기에 보면 청구급에 있어 없어 없어요. 거기 돈이 안 나온다고. 그게 차예요. 가압류는 돈이 나오고 가처분 돈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박명수가 가처분을 걸고 유재석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겼을까 졌을까? 자 물론 이길 수도 있고 질수 있는데요. 자, 이때 박명수가 소송에서 지는 얘기는 시험에 나올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시험에 나와 이겨야. 이겨야 시험에 나오는데 문제는 2번 가처분을 박명수가 걸었는데 3번 김구라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근데 박명수가 이겼대. 그럼 김구라 어떻게 돼? 말소 말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럼 땡, 틀리는 거예요. 그거 직권 말소가 아니라 단독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 자, 누가 단독 신청했을까요? 박명수가. 박명수가, 김구라가 내 권리를 침해한다. 너 나가라. 나 이겼다. 라고 해서 단독 신청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박명수는 또, 내거야내거로 내놔. 라고 5번 등기에 가보시면 소유권 이전이 들어오고 있죠? 5번. 박명수 명의로 소유권 이전. 이것도 단독 신청. 그럼 박명수는 단독 신청 몇개 있을까? 두개 있어요. 김구라 나가. 내거 내놔. 그래서 두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2번 가처분은 목적 달성했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이걸 자동으로 알기 때문에 자, 2번 가처분 말소는 직권으로 해줍니다. 그게 6번이에요. 6번에 가보시면 2번 가처분 말소로 써있잖아요. 요건 직권 말소라고 그죠? 렇자 그러면 얘네들을 정리해서 제가 자, 앞에 보세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박명수가 본안에서 승소한 날이 있죠? 승소해서 자, 자기 등기를 단독신청 합니다. 박명수가 내꺼내놔라고 단독 신청해요. 근데 내 박명수의 가처분 이후에 된 등기로서 그 박명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누구였죠? 김구라. 김구라 등기 침해하는 기이 등기, 등기 발생 어떻게 한다? 역시 단독 신청. 그리고 단독 신청 몇개 넣는다? 두개 넣어. 두 개. 두개 넣으면 그 가처분 박명수가 좀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직권으로 봤어요. 됐죠? 자, 요겁니다. 자, 여기 여기 단독 신청이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를 동시에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침해하는 등기 여기다 이제 밑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자, 요거를 190페이지에다가 제가 그려놨죠 190페이지 맨 밑에 표 있죠? 표죠 표 190페이지 밑에 표 있잖아요 막 저걸 그려야 되나 막 고민했는데 다 있잖아 거기 자, 190페이지 맨 밑에 침해하는 뭐 거기다 밑줄 쳐놔요 침해하는 침해하는 등기 말소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를 하게 되 있고요. 그 가처분 말소만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요거 요거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 말소하고 시원하게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게 딱 출제 포인트예요. 출제자들이 노리고 있어요. 직권이라고 할 거라고. 그럼 바로 틀린 거요? 예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가등기는 보통 침해는 애들을 직권 말소 시켜요. 근데 여기서는 단독 신청 말소 시키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고. 그거를 설명을 해놓은 이제 강의가 이제 무료 강의로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됐습니다.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음. 자, 그러면 자, 이것만 하고 좀쉴 거예요. 앞에 보세요. 네, 하고 좀쉴 거예요. 네. 아,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네. 자, 방금 설명했는데요. 직권으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준 경우 있었죠. 자, 직권 보존 등기해준 경우가요. 미등기 부동산에 방금 보신 가압유나 가처분 이 촉탁됐을 때또 미등기 주택이었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이 촉탁됐을 때 요럴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열어주고 다음 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자 견본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미등기 부동산의 채권자가 나와서 그죠 그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달라 또는 가처분으로 라고 신청해서 법원에 신청한 거죠. 그럼 그 등기가 어떻게 촉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줘라.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미등기 주택. 이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니까 그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촉탁됐어요. 자, 이럴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 소유자가 누구다? 김병렬. 김병렬이 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접수한 날짜가 없어. 그럼 본인이 신청을 안한 거예요. 그, 믿음기를 놔뒀는데, 자, 누가 나왔어요? 채권자 임견. 이란 사람이 원하는 게 소유권 이전능겨요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데 안 줬나봐. 안 줬으니까 어떻게 해? 소송을 걸었겠지. 소송 걸고, 자, 일단, 자, 딴데 팔지 말라고 가처분을 걸고 들어온 거예요. 이 가처분을, 자, 법원에서 촉탁을 넣어준 겁니다. 며칠 날. 3월 5일 날, 촉탁 넣어주니까, 자,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존등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3월 5일 날, 이 가처분 등기 때문에, 김병렬 명의로 등기관 이 직권보존등기 열어준 거예요. 열어주면서, 바로 촉탁으로 가처분이 같이 걸린 거지. 뭔 소인지 아시겠죠? 저두 개가 지금 같이 등기에 들어왔습니다. 자, 요런 형식으로 들어오시는 직권보존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땡! 여기까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미등기에도 촉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 외에 이 외에 미등기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끝이야 이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 또 임차권 등기. 이 외에 딴 거를 미등기에 촉탁했더니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을 해준다. 다저 지어낸 말이에요. 그런거 속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얘기를 어떻게 지나면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세금을 못 받았다. 과세 처분, 과세. 세무서에서 세금 못 받았으니까, 그, 세금 내야 될 놈이 재산 뒤지니까 미등기 주택이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압류, 체납 처분 압류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줘야 된다. OX. X, X. 여기 세무서장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지원의 말이라니까, 그냥. 됐어요 자 다시 자 지금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준 거 요거밖에 없다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용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이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어그래야지 뭐죠 해드려야지 응 이걸 압류를 촉탁하면 어 촉탁 이래고 촉탁 족탁. 미등기인데 뭐 등기원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줘야지 맞아틀려요 틀리다고 그런 거 없다고 막 그럴듯하지 막 어, 비슷한데 그건 왜안해줘 법이 없으니까 안 해줘 다시 자, 생각을 해보세요 등기관이 자동으로 뭘 해야지 등기 자동으로 뭘 하면요 등기관이 자동으로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등기관이면 법에 써 있는 것만 할까 안써 있는 것도 해다가 해줄까 써 있는 것만 한다고 법에 이것만 써 있다고 이왜 비슷한 거 갖다가 해줘야 하고 그러면 안 해줘 절대 그랬더 어떤 분이 막 걱정을 하면서 그 사람 세금 어떻게 걷도 어떻게 걷도 세무서장이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그런 거는 세무서장이요. 본인이 직접 촉탁보존등기 열고 촉탁압류까지 다 해.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됐어요막 지어내면 그거는 지어낸 얘기야. 그래서 딱 법에는 직권등기는요. 딱 규정된 것만 출제합니다. 됐어요 나머지 어쩌고 나면 사기치는 거다. 사실 미등기에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내가 신청 안 해도 직권을 보존등기 중에 몇개있어 지금? 네개 있다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특기명 이 외에 한두 개가 더 있긴 한데, 우리 시험법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출제를 안할 거예요. 그니까, 러네 개만 보이시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또 임차권 등이면. 얘네들은 믿은 게 촉탁될 수가 있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직권으로 보존을 결어준다. 여기까지 왔죠? 네, 자, 또. 자, 직권으로, 자, 직권으로 해준데또 많은데, 자, 그 중에 직권으로 변경해주는 게 있어요. 직권으로 알아서 고쳐주는 게 있다고. 자, 직권 변경이 뭐,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자, 출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요거요. 예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주소는 알아서 고쳐준다. 요거를 출제자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주소하고, 자, 요두 개를 딱 보는 순간 생각나는 사람은? 자, 잘 생각이 안 나는 관계로. 자, 우리 교재 191페이지 맨 밑에 잠깐 봐요. 자, 191페이지 맨 밑에. 자, 맨 밑에 직권 등기 보이세요? 직권 등기 자, 직권 등기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을 해주는 게 뭐뭐 있다 그랬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또 임차권 등기명 여기까지라 했어요. 여기까지. 기타 뭐 세무서장이 어쩌고 나오면 다 뻥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예. 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저한테 들고 와서 아니 세무서장 왜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 요 분명히 예. 질문 친 그냥 안 받아버릴까 그러면.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면 됐죠. 그다음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192페이지, 메뉴에, 192페이지에 변경등기도 직권을 해주는 경우가 지금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말소등기도 직권을 한는게 되게 많아요. 한 여섯 가지 지금 소개해놨죠? 또 회복등기도 직권을 할때 있고, 5번에 보시면 대직관님 뜻, 보이세요? 뜻의 등기도 직권을 하는 데 오늘 배웠잖아요. 그니까 러 직권등기 많다. 많다. 그 중에, 그 중에, 자, 변경등기 중에 2번. 변경 등기 중에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보이세요 주소 보이세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주소 요거를 딱 보는 순간 항상 우리는 박찬호가 생각나야 돼요 네. 자 다시 앞에 보세요 네, 앞에 보세요 자기 소유자로 누가 있어요 박찬호 솔직히 굳이 박찬호 쓸 필요가 없었는데 예전에 한번 박찬호 썼다가 사람 이게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셔가지고 굳이 안 바꾸고 있어요. 그 요즘은 제가 약간 고민이 된게 박찬호 씨가 저는 강남 산줄 알았더니 요즘 최근에 뉴스에서 어떻게 뉴스가 아니라 예능 프로에서 보니까 미국 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약간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자 여기 봅시다. 지금 어디 살았어요? 공주. 자이 사람이 자공주 씨의 주소를 두고 부동산 첫 등기를 지금 낸 상태예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어 이사를 어디로 갔어요 강남이라 칩시다 강남 강남 이사 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 등기될 땐 공주 살면서 등기를 냈는데 지금은 어디 산다 강남 산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강남 이사 가면서 공주에 있는 등기소 가가지고 저 이사 가요라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굳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지 뭐 등기소까지 보고 그래 이사 가면 되지 뭐 그럼 등기관들이 이 이사, 사람이 강남 사는 거 알아볼라. 모르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웃음> 등기관이 앉아가지고, 박찬호 어디 사나? 막, 막 조사하고, 막 인터넷 검색하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어, 뭐 굳이 박찬호 소유권 등기 찾아서 고쳐주고, 이럴 리가 없다고. 그까 그러니까 등기관은 냅두고, 이 사람도 보관 하고, 그냥 갖고 그럼 실제 사는 데는 강남인데, 등기부상 주소는 공주면, 이게 일치된 거, 불일치된 거. 불일치가 나지. 자연스럽게. 불일치 전부 불일치, 일부 불일치. 일부 불일치. 자, 원시적 후발적. 뭐라고요 이 후발적이에요. 처음에 괜찮았잖아. 나중에 이사 갔으니 후발적이에요. 이거를 바로잡는 것을 변경 등기라고 해야 되는데 이 변경 등기를 등기관이 알아서 조사해서 직권을 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 앉아가지고 막 조사해서 해주고 이럴 리가 없잖아. 요나또 그럼 이 사람도 나또 그럼 불일치 상태가 오래되면 이 박찬호 씨한테 과태료가 가요? 그런 거 없어. 그냥 자유야. 그냥 냅두면 그만이지 뭐. 뭔가 이게 어떤 불편함을 느껴 아,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떡하지? 예. 자 문제는 이 양반이 다음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써낼 거 아니에요. 그 신청서에다가 지금 주소를 쓸까 옛날 주소 쓸까? 지금 주소 써. 그럼 그 신청서가 들어올 때등기 보고 어, 본인 맞으세요? 이렇게 된다고. 본인 맞으세요? 이름은 맞네 주민번호 맞네 주소가 다르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각하 합니다. 각하 합니다. 각하. 그럼 박찬호가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장난해? 나박쳤는데데 주민번호 안 봤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름하고 주민번호 했는데 주소 다르다고 각하시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등기관은요.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해요. 형식적 서류를 봐요. 형식. 형식적 서류 를 본다고. 형식적 서류에 주소 안 맞으면 각하야 그냥. 뭐 어쩌겠어. 각하. 뭐 어떡하냐? 그럼 본인이 오셔서 고쳐 놓고 다음 등기 신청하세요. 그럼 신청서 몇개내두개 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야 그냥. 형식 논리. 귀찮잖아. 그래서, 장난해? 나 박찬인지 몰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자, 우리 등기법이 개정돼서 하나를 잡아줘서 하나. 다른 거는 정식대로 변경하고 신청하셔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우리가 서비스 해드릴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주소는 우리가 서비스 해드리는데, 직권 변경. 서비스 해드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옛날에 공주 살았고, 지금 강남 이사 갔다는 주소 증명을 그대로 다 떼와. 자 요즘은 주민등록 등본 뜨면 현재 주소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고 옛날 주소 다 나오는 걸떼오죠 그걸로 확인하고 우리가 직권으로 뭐 변경을 해드리고 이전 등기를 진행해 드릴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세요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등기가 몇개 들어와 두개 들어오겠지 하나는 직권으로 변경 하나는 소유권이죠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이 들어오면서 자 직권을 예요 주소 변경을 해준다고요 자 소유권 이전은 며칠 날 들어왔죠? 2월 3일 날 어? 그날 2월 3일 날 그래서 직권으로 변경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접수된 날짜가 없잖아요 접수된 날짜 없으니까 뭐예요? 직권으로 들어왔구나 옛날에 이사 간게 지금 처리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전 등기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만 요거 서비스를 해줘요 다른 등기 들어와버리면 각하시킵니다 각화시키고 본인이 고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가지 잡으셔야 돼요. 주소는 해준다. 자,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다시 책 보세요. 자, 192페이지에 보시면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찾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때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이게 강남이에요. 신청정보에는 강남이 나와 있지. 신청서에는 강남이 써 있고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왜? 등기기록에는 공주가 써 있으니까. 일차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첨부 정보로 제공된 주소 증명에 이게 이 사람이다. 이 주소 바뀐 거다. 이렇게 다 나와야 돼요. 그죠? 첨부 정보로 제공된 주소 증명 정보에 등기부자 등기기록상 옛날 공주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 강남으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명의표시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전등기를 수리를 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요 스토리를 우리 출제자들이 엄청 좋아,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거. 정말 좋아요. 출제자들이 뻑하면 출제하면 돼, 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거. 예. 자, 딴건안 돼요. 뭐, 개명했다든가, 주민번호가 바뀌었다든가, 그걸 안 해줘. 딱 주소만 해 주소만. 딴 등기 때는 안 해줘. 딱 소유권 이전할 때만 이거 해줘요. 그러려면 의무자 박찬호도 주소 증명을 다 내야 된다. 옛날 주소부터 이렇게 이렇게 변했다는 걸다 내줘야 이 처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 증명 첨부 정보까지 해가지고 우리 출제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케이스예요, 이거. 그죠? 나머지는 사실은 잘 출제 안 해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그거 기억을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충분히 이해는 됐죠? 예. 네.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박찬호 스토리를, 이거 제가 지어낸 거예요. 괜히 또, 걔가 이사가 돼? 공주살다가 이러지 말고, 쟤 지어낸 거니까, 예. 자, 요 스토리를, 요 스토리를, 요렇게 요렇게 주소가 직권으로 변경된다는 얘기를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 엄청 힘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설명, 아, 그게, 아, 아, 아, 아 이러다가 이런다 너도 수업 들어야 되겠다. <웃음> 자, 그렇고요 예, 그 뒤에 또 직권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나눠 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 자, 5 6 7 8 9 까지. 자, 5 6 7 8 9까지 지금 한번 풀어 보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 계속 진행할게요.